페란북스의 최고 작품집 교재 자료를 다운받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서 페란북스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고 미래엔 에듀 파트너에서 일반 자료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자료실을 선택하고 도서명에서 최고 작품집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단추를 누르면 최고 작품집의 교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가 되죠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하면 해당하는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예제 파일 컴선생여우님 최고작품집 2016의 풀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면 압축이 현재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모지 스티커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한글을 처음 실행하면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 도구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상단에서 파일이나 편집, 보기 같은 걸 탭이라고 합니다. 어떤 탭이든지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도구 상자가 숨겨지게 됩니다. 다시 어느 탭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도구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도구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탭을 더블클릭해서 보이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편집용지를 해볼 겁니다. 상단에 쪽을 누르고 왼쪽에 보시면 편집용지가 있죠. 근데 아래에 말풍선에 보면 편집용지 옆에 F7이라고 있죠. 키보드 상단에 F7을 눌러도 편집 용지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F7을 외우기 힘드신 분은 쪽에서 편집 용지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제 위쪽을 10 아래쪽을 10 왼쪽을 10 오른쪽을 1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린말과 꼬린말은 0으로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제 입력 탭에서 이 사각형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누르시고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대충 드래그 해주시고 손을 놓으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 모양을 보면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가 화살표가 있죠 이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사각형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I자 모양이죠 이 모양이면 안 되고 안에서 흰색 화살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선택되면 까만색 십자가가 나오고, 사각형이 선택되지 않으면 흰색 화살표에 점선으로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개체 속성에서 너비를 100, 높이를 8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에서 선 종류를 얇고 굵고 얇은 삼중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색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라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나오죠. 십자가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메모를 대문자로 적어주겠습니다. 블럭을 씌울 때는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블럭을 씌우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시작하면 흰색 하살표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움직여버려서 선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빈 공간을 눌러서 메모의 뒤쪽에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의 I자죠.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블럭 설정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신 다음 글꼴은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0, 엔터를 쳐줘야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키보드에 엔터를 쳐주시고 진하게 기울임 선택해 주시고 글자 색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글자 색을 어떤 거를 해야 테두리선하고 똑같은지 잘 모르겠다면 다른 색 옆에 있는 색 골라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가져다 대시면 왼쪽 상단에 빨간색 십자가가 색을 추출하는 위치입니다. 빨간색 십자가가 원하는 위치로 왔다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색과 동일한 글자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테두리 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모의 하살표가 나올 때, 더블 클릭, 선에서, 종류를 선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리고, 곰을 넣어주셔야 되죠. 상단에, 입력. 그리기 마다 그리기 조각에서, 캐릭터 동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좀 많이 내려야 나옵니다. 캐릭터 동물에서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면 봄 2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파일 저장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저장을 원하는 폴더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저는 D 드라이브 방과 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재 7페이지이기 때문에 저는 7페이지 메모지 스티커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제 D 드라이브의 방과 후 폴더에 7페이지 메모지 스티커로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